지난 60년 동안 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로 달에 갑니다. 2016년부터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을 시작해 2021년 달 탐사선과 통신할 심우주 안테나를 완성하고 우주환경시험과 최종 점검을 거쳐 2022년 8월 달로 출발합니다. 단우리는 150일간의 긴 여정 동안 몇 번의 궤도변경과 다섯 번의 감속기동을 통해 달궤도에 진입, 1년 동안 매일 12바퀴 달을 돌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.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전체를 상세히 촬영하고 우리 달 착륙선이 내릴 수 있는 지도를 만듭니다. 달의 에너지원과 자원을 탐사하고 우주의 풍화작용을 연구하며 우주인터넷 통신기술을 검증합니다.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해 달의 기원을 탐구하고 미 항공우주국의 섀도캠은 달에서 물을 찾아 나섭니다.